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진정되나 싶었는데 하락률이 다시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이 뉴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어, 아파트 하락률이 조금 진정 됐었는데 이게 다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매 거래량은 늘었는데 이제 매매가 낮은 수준에 진짜 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위주로만 팔리다 보니까 하락한 거래가 이제 많이 잡히면서 어 하락률이 좀 커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 아파트값이 한주 전에는 마이너스 0.25%였는데 이제는 0.31%로 어 낙폭이 더 커졌다고 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순간에 어떤 그런 실시간 이게 아니라 어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데까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대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시는 데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 규제지역 해제가 같은 규제 완화 발표를 하면서 1월 1주차부터 5주 연속으로 하락폭이 감소한 겁니다 하락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락폭이 줄어들었는데 6주차에 들어진 최근에 다시 하락세가 강해졌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하게 되는데 이걸 평가를 할거 아니에요 시중은행 금리 완화 기조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조금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사려는 문의하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팔고자하는 사람과 사고자하는 사람들 간에 희망,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가격 차이가 크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금매 위주의 하락 거래가 많아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어, 매매 거래량은 좀 늘었습니다. 매매 거래량 볼게요. 이 통계들 이제 집계하는 곳들이 이름이 길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여기에서 1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가 1011건이었대요. 이게 약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은 거라고 합니다. 1월에 실거래 신고 기간한 달이니까 2월 말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작년 6월 이후로 최대 거래량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역별로 제가 살펴봤는데 어 강서구, 강서구 어딘지 아시죠? 강서구에 등촌동, 뭐 가양동, 염창동 이쪽이 좀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주간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0.58% 서울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뭐 노도강 많이 들어보셨죠? 노원구, 도봉구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여기는 가격이 좀 접근성이 좀 높다 보니까 MZ세대들이 많이 샀다고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노원구가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0.23% 아 죄송해요. 19%가 아니지.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23% 도봉구는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34% 경기도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0.75%예요. 인천은 마이너스 0.51% 지방은 마이너스 0.4% 종합해보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값이 내리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하는 의향이 얼마 되느냐, 라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6%입니다. 한주 전에는 66.5%, 0.5% 내려갔고요. 이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만점 200점. 그리고 가장 낮은 게 0점. 그럼 중간은 100점이겠죠. 그래서 이기준선 100점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사려는 사람이 적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점이니까 와 이거는 진짜 한참 낮은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전국지수는 73포인트 에서 72.1%로 떨어졌고요. 수도권은 지방뭐 5대 광역시 뭐다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거고 뭐 여러분도 다를 거고 제 의견도 다를 수 있는데 어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가 벌써 효과가 끝났냐? 이런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는 반등할 기미 기세가 없지 않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으로는 어쨌든 문의는 많다 어쨌든 사려는 움직임 은좀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반등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뭐 저는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매매수급지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 이제 이 영상 본 이후로는 아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은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이거 다음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